테두리 선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작업할 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테두리 선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여기를 테두리 선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번부터 23번까지의 중간에 선이 안보이죠 선이 안 보이는 것은 여기서는 선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중간의 선을 클릭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 위의 선은 여기 이 부분의 선이고 아랫부분의 선은 여기 평균 바로 위에 있는 이 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체크했던 중간에 있는 선은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선들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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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 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둘다 똑같습니다 엔터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순익금 이 풀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는 수익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익을 찍어 주시고 그 다음 빼기 세금이죠 빼기 세금 찍어 주시고 그 다음 빼기 운영비 이기 때문에 빼기 운영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밑으로 쭉 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if문을 한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가장 먼저 적어야 되는 게 조건입니다 근데 조건을 많이 잘못 쓰는 분들이 많아서 조건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이라고 하면 두 가지 값만 나오는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true, 다른 말로 참이죠. 그 다음, false, 다른 말로 거짓입니다. 이게 나와야 조건문이 됩니다. 한번 조건을 줘보, 조건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는 이라고 쓰고 여기에 있는 미국이 미국하고 같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A사에 들어있는 셀을 는 같냐 쌍따옴표 미국 이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찍어 주겠습니다 엔터 치면 true 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A사에 들어있는 건 미국이라는 글자랑 똑같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걸 자동채우기 핸들을 잡고 한칸 내리시면 거짓이 나오는데 a 5셀에 들어있는 건 미국이랑 같다 라고 하면 거짓말이다 라는 소리죠 a 5셀은 한국이 들어있으니까 미국하고 같지 않으니까 같다 라는 말이 거짓이 된 거죠 근데 문자를 쓸때 쌍따옴표를 안 찍고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엑셀은 문자는 무조건 쌍따옴표에 묶어서 표현한다고 약속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냥 쌍따옴표 없이 엔터를 치면 샵네임이라는 오류가 뜨는데 샵네임은 수식에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샵 네임 이라는 오류 문구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자는 쌍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숫자의 경우에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관광객이 10명 이상이면 true, 10명 이상이 아니면 거짓을 뽑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관광객을 찍어주시고 크거나 같다 하면 이상이 되죠. 그리고 10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제 엔터를 치면 10명 이상이면 true, 10명 이상이 아니면 거짓이 됩니다. 한칸더 내려 볼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15명은 10명 이상이니까 트루가잘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숫자를 문자로 한번 취급해 보겠습니다 쌍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해 주면 전부 거짓이 되죠 숫자는 쌍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문자는 쌍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하고 숫자는 쌍따옴표로 절대로 묶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는, e f t 왼쪽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는 거죠. 저희가 10이라는 숫자에서 가져올 건데 콤마 한 글자를 가져올 겁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면 왼쪽에 한 글자 가져오니까 1이죠. 이제 밑으로 쭉 끌어주시면 왼쪽에 있는 글자 하나만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방금 글자라고 말했죠. 이거를 제가 옆에다가 하나 써 보겠습니다 1 쓰고 엔터 치면 오른쪽으로 가죠 이건 숫자입니다 근데 왼쪽에 1이 적혀 있죠 이건 문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헷갈리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 외워 주셔야 됩니다 left, mid, right 암수를 쓰시면 결과 값이 숫자여도 무조건 문자로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는 m4셀에 들어있는 1은 숫자 1하고 같으냐? 그렇게 물어보면 거짓말이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1은 숫자 1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자 1이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쌍따옴표를 찍어서 표현하는 게 문자라 그랬죠. 그래서 1을 앞뒤로 쌍따옴표 묶어서 쓰면 문자 1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true가 나오죠. 그래서 밑으로 쭉 걸어주면 1인 것들만 true가 나옵니다. 는 숫자 1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는 쌍따옴표 문자이라고 같으냐 쌍따옴표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나오죠 숫자는 쌍따옴표 찍어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문자는 왼쪽에 정렬해서 표현하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해서 표현합니다 true false가 나오면 저희들이 if문을 쓸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면 a 미국이 아니면 b 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에다가 if 적어주시고 가로 열고 logical t e s t 가 조건식 입니다 콤마 value if true 가 값이 참이면 이니까 미국이면 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저희들은 a 를 찍어 줄 겁니다 그 다음 콤마 값이 참이 아니면 이죠 그러면 미국이 아니면 b 라고 찍을 겁니다 가로 닫으시면 되겠죠 엔터 그럼 미국이면 a 미국이 아니면 b 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베트남을 제가 미국으로 바꾸면 여기는 a 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조건식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과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무자동 화죠 이제는 저희들이 조건식을 약간 늘려서 풀어 보겠습니다 미국이면 a 한국이면 k 나머지는 b 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품문은 참, 거짓 두 개만 되니까 A, B는 줄수 있어도 K를 주는 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중 if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복 if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거짓 세 자리에다가 if문을 한번더 써줍니다 그럼 똑같은 형식인데 조건, 참 거짓을 적으면 되는데 거짓의 자리에다가 다시 조건, 참, 거짓을 주는 겁니다. 이걸 중복이품문 혹은 이중이품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이제 세 가지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첫 번째 조건의 참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의 참일 때, 첫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않고 두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않는 거짓까지 해서 총세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은 A, 한국은 K. 그러면 IF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IF문 전체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C, 거짓의 자리에 이 f 문을 붙여넣으시면 되니까 쌍따옴표 b 쌍따옴표를 블럭 씌우시고 ctrl v 를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미국을 한국으로 바꾸시고 한국은 k 로 하기로 했죠 k 이렇게 해주시면 미국이면 a 미국이 아니면 한국이냐 라고 다시 물어보고 한국이면 k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면 b 가 됩니다 엔터 치시면 미국은 A, 한국은 K, 나머지는 B가 됩니다. 근데 조건을 하나 더 주고 싶습니다. 베트남은 B를 주고 이제 나머지는 C를 주고 싶습니다. 미국은 A, 한국은 K, 베트남은 B, 나머지는 C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조건, 참. 조건이 거짓이면 다시 조건, 참, 거짓 주는데 이러면 세 가지밖에 안되죠. 네 가지 줘야 될 때는 다시 거짓에다가 이 f 문을 주시면 됩니다. 이 f 문을 복사하시고 거짓에다가 이 f 문을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면 조건이 참이면 참을 쓰고 조건이 거짓이면 if문으로 들어오 겠죠 if문에서 조건이 참이면 참을 쓸 거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if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조건이 참이면 참을 쓰고 조건이 참이 아니면 거짓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국이면 a 한국이면 k 이제 베트남이면 b 를 쓴다 그랬죠 이제 if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하는 if문은 반드시 참 거짓이 적혀 있는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블럭을 씌우면 조건 참 거짓 if문이 들어가니까 if문이 포함되지 않는 if문을 블럭 씌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trl C로 복사하시고, 거짓의 자리에다가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베트남이면, B. 나머지는 C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미국은 A. 한국은 K, 베트남은 B, 나머지는 전부 C가 됩니다. 이제는 숫자로 해볼 건데, 10 이상이면 합격, 10 이상이 아니면 불합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if 문을 주시면 되죠. if. 가로 여시고, 참 거짓은 이거 가지고 구했으니까, 뒤에다가 콤마만 찍으면 됩니다 10 이상이면 이라는 소리죠 10 이상이면 합격 콤마 10 이상이 아니면이죠 불합격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면 10 이상은 합격이 됐고 10 이상이 아니면 불합격이 됐죠 근데 조건을 하나 더 주겠습니다 10 이상이면 합격, 5 이상이면 재시험, 나머지는 불합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품은 전체를 복사하시면 되죠. Ctrl C. 그 다음, 불합격 전체를 블럭 씌워서 Ctrl V를 해줍니다. 그 다음, 10 이상을 5 이상으로 고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 10 이상은 전부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10 이상이 아닌 것만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정수를 쓴다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소수점 없는 정수만 쓴다면 10 이상은 합격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 이 품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9부터 1까지의 숫자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9 8 7 6 5 4 3 2 1까지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죠 10 이상인 숫자는 합격으로 다 빠지니까 여기 오는 건 9부터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9 이하 5 이상이지만 9 이하는 따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5 이상이면 이 말은 5 부터 9 까지 라는 소리죠 그러면 제 시험 나머지는 불합격이 됩니다 그럼 불합격은 5 미만인 숫자 4 3 2 1이 불합격이 되겠죠 엔터 쳐 주시고 밑으로 끄시면 불합격은 5미만이고 재시험은 5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재시험이 됩니다. 신뢰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신뢰도는 사고 여객기의 수가 7 이상이면 D라고 했습니다. 는 IF 가로 열어주시고 사고 여객기를 클릭해주시고 크거나 같다 7하면 조건이 완성됐죠. 콤마 7 이상이면 D라고 했으니까 쌍따옴표 D 쌍따옴표 해주시고 콤마 7 이상은 D 4부터 7 미만은 C 그다음 2 이상 3 미만은 B 나머지는 A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있는 A를 적어주겠습니다 쌍따옴표 가로 닫아주시고 이제 7 이상이면 D 아니면 A로 if문이 완성됐습니다. if문이 완성됐으면 if문 전체를 블럭 씌웁니다. Ctrl-C 그리고 쌍옴표 쌍다운표 A 쌍옴표를 블럭 씌운 채로 Ctrl-V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 이상 7 미만은 C라고 했는데 7 이상을 이미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숫자는 7미만만 남아있기 때문에 7미만은 따로 조건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이상만 적어주시고 4이상이면 C로 적겠습니다. 그 다음 2이상 4미만은 B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쌍따옴표 A를 블럭 씌워서 Ctrl V 2라고 고쳐주시고 2 이상이면 B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풀어서 보면 7 이상은 D, 4 이상은 C, 2 이상은 B 나머지는 A가 되겠습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겠습니다. 그래서 7 이상은 D가 됐고 4 이상은 C, 2 이상은 B, 2보다 작은 숫자는 A가 됐습니다. 항로 폐의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익금이 10만원 이하이면 폐세 나머지는 공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는, if, 가로 여시고 순이익금을 클릭해주시고 작거나 같다, 1 0 0 000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숫자에다가 천 단위 구분기호 심표를 찍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로지컬 테스트라고 있죠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표를 찍어버리면 value if true라고 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f 문는 신표 가지고 조건, 참, 거짓을 구분하기 때문에 숫자에 콤마를 쓰시면 절대 안됩니다. 콤마 찍어주시고 참일 때 폐쇄라고 했기 때문에 쌍따옴표 폐쇄 쌍따옴표 해주시고 콤마 나머지는 공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쌍따옴표 두개만 찍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면 공란이 됩니다 엔터 밑으로 쭉 내려 주시면 10만원 이상이라서 공란이 된거죠 10만원 미만이면 폐쇄라는 글자가 뜹니다 간혹 가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 잘못 푼줄 알고 건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순위를 구해 보겠습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은 수를 1로 순위를 나타내는데 랭크 함수를 쓰라고 했죠. 저희들이 이거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점수가 있는데 100점, 90점, 80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등수를 나타냅니다. 는 랭크 가로 여시고 넘버는 등수를 구할 수를 말합니다. 점수를 찍어주시고 콤마 r f 는 참조 범위입니다. 참조 범위는 점수의 전체 범위를 씌우시고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F4를 누릅니다. 그러면 K4부터 K6은 자동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내려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콤마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는데 내림차순을 하시면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이 됩니다 더블클릭 가로 닫고 엔터 치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주시면 가장 높은 점수가 1등 가장 낮은 점수가 3등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1등은 100점인데 2등은 90점으로 점수가 내려갔죠 다시 3등은 80점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2,3등으로 갈수록 점수가 내려가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는 랭크, 가로 여시고 100m 기록으로 보겠습니다. 100m 기록을 클릭하시고 콤마, r f 는 참조 범위죠. 100m의 전체 범위를 씌우시고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얼음 차순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리시면 11초가 1등, 15초가 2등, 18초가 3등이 됩니다 그래서 1등에서 2등으로 가면 값이 커집니다 다시 2등에서 3등으로 가면 값이 커지죠 그래서 1, 2, 3등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이제 순위를 관광객이 가장 많은 수가 1등이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관광객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시면 되겠죠. 는 랭크 가로 열어주시고 넘버는 관광객을 클릭하시고 콤마 R F는 참조 범위죠. B4부터 B23까지 범위 씌우시고 F4로 고정합니다. 콤마 내림차순 선택해주시고 가로 닫으면 됩니다. 엔터 치시고 밑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은 각 해당 항목별 평균을 산출하고 Average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Average, A, V, Average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D4부터 D23까지 범위 씌우시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주겠습니다. 평균은 6번의 범위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안 구해도 되죠. 구해도 되고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D랑 이는 나중에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로 보이지 않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구해서 풀어도 되고 안 구해서 풀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값을 지우겠습니다. 신뢰도별 합계 A는 신뢰도가 A인 각 항목별의 합계를 산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SUMIF 또는 SUMIFS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SUMIF는 조건이 하나일 때 쓰는 함수고 SUMIF는 s 조건이 두개 이상일 때 쓰는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신뢰도가 A라는 조건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SUMIF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SUMIF로 풀어보겠습니다. n SUMIF 가로 여시고 RANGE는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할 범위를 RAN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니까 신뢰도의 범위를 씌우면 됩니다. 근데 요렇게만 범위를 씌워놓고 저희들이 오른쪽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주게 되면 여기 파란색 범위가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옆에 칸에서 신뢰도가 A인지 찾으려면 A가 하나도 없으니까 못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범위가 옆으로 이동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F4로 고정해주시고 콤마 이제 A인지 아닌지 검사하시려면, 쌍 따옴표 A, 쌍 따옴표 해주시면, 여기 파란색 범위에서 A를 찾아주는데, 이렇게 적으시면 문제점이 뭐냐면, 자동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내리면, A라고 적었으니까 B라고 고쳐야 되고, 또한칸 내려가면, 다시 C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글자를 적지 마시고 A라고 따로 적혀있죠. A가 적혀있는 셀을 찍으시면 A 적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점은 뭐냐면 여기 이 부분 신뢰도별 학계부터 끝까지는 절대로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A4부터 J23까지의 범위는 정렬을 해서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이다 라고 해서 미국을 찍어도 나중에 정렬해서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여기에 어떤 국가가 오게 될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셀 참조하실 때는 A4부터 J23까지의 범위가 아니면 셀 참조를 하시고 만약에 A4부터 J23까지의 범위면 절대로 셀 참조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제 콤마 썸레인지는 합계를 구할 범위입니다. 합계는 각 항목이라고 했으니까 운영비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따라서 이동해야 세금의 합계, 순이익금의 합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F4를 눌러서 고정하시면 안됩니다. 그대로 가로를 닫아서 끝내겠습니다. 엔터 치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쭉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칸에는 파란색, 분홍색, 초록색이 맞죠? 근데 두 번째 칸에 가니까 파란색은 맞고 분홍색도 옆으로 한칸 이동하는 게 맞죠? 근데 초록색이 옆으로 한칸 이동하는 건 아니죠. 초록색이 옆으로 한칸 이동하면 A가 공백으로 이동해서 공백하고 같으냐를 이 파란색 범위에서 공백을 찾게 되죠. 근데 파란색 범위엔 공백이 없으니까 0이 나온 겁니다. ESC 그래서 여기 앞에서 초록색을 F4로 고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이제 밑으로, 아 옆으로 끌어주시면 정확하게 값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조금 틀리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범위에서는 정확한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이 보라색 범위가. 근데 맨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 보면 보라색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파란색은 그대로 있죠 왜냐하면 파란색은 h 알파벳에도 달러가 있고 숫자에도 달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라색은 달러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오면 안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라색은 옆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옆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파벳 d죠 d가 e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에는 달러가 붙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 D4셀에서 D23셀까지인데 이 범위는 내려가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4랑 23이 변하면 안됩니다 그게 숫자죠 숫자는 절대값을 줘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콜론만 포함되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위아래 점점 찍힌 이 아이를 콜론이라고 합니다. 콜론만 범위 씌우면 요렇게 범위 씌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F4를 한번 누르면 알파벳하고 숫자에 다 달러가 붙습니다. 근데 다시 F4를 누르면 알파벳에는 달러가 사라지고 숫자에만 붙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죠. 그럼 숫자만 고정되면 저희가 원한 게된 거죠. 초록색을 보면 초록색은 영어에도 숫자에도 다 붙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밑으로 내릴 때이 초록색이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죠. 그럼 abc가 자동으로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abc가 자동으로 변하려면 숫자가 25, 26, 27로 변해야 되니까 숫자 앞에는 달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옆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갈때 B가 C로 변하면 A가 공백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B는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 4를 한번 두번 눌러주면 B에만 알파벳에만 달러가 붙고 숫자에는 달러가 사라집니다. 이제 엔터 쳐주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정확하게 모든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이 정확한 위치에 온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ESC키를 누르시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빠져나갈 때는 키보드의 ESC키나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빈 공간을 클릭하실 때는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범위 씌우고 나서 클릭하면 여기에 범위를 바꾸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편집 중에는 빈 공간 클릭하는 게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키보드 맨 왼쪽 메뉴에 보시면 ESC라고 적혀있죠. 그 키를 눌러주시면 편집 상태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문제를 왼쪽으로도 한칸 가야 되네요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한칸 밀어주시고 다시 자동 채우기를 아래로 미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값을 더블 클릭해보면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이 정확하게 위치한 걸볼수 있죠 이렇게 풀어주시고 여기에 있는 값은 지워도 되고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웠는데 지우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그대로 값을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무사동화 시험은 여기 파일을 가지고 파일의 결과 갖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제출한 인쇄물에 A4 용지에 인쇄한 인쇄물을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숨길 거고 파일을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값이 구해져 있든 구해져 있지 않든 채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중요한 건데, 요렇게 칸 안에 글자가 다 보여도 테두리 선에 글자가 가까이 있으면 인쇄할 때 테두리 선이 인쇄가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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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틀리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적으면 바로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거나 같다가 숫자가 아니죠. 숫자가 아닌 애들은 전부 문자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문자는 쌍따옴표로 묶어야 된다는 걸 앞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쌍따옴표로 크거나 같다는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 10은 쌍따옴표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터치면 오류가 뜹니다 왜 그러냐면 문자나 숫자를 연결하는 연산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앤드 연산자죠 그래서 문자와 숫자를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엑셀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쓰시면 똑같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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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관객이 15명 미만인거죠. 범위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범위 씌우시고 F4로 고정합니다. 콤마 조건은 쌍따옴표 작다1 5 적어주시면 되겠죠. 쌍따옴표 그러면 10명 이상이면서 15명 미만인거에 합계만 구하게 됩니다.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옆으로 한칸 드래그 하시고 항상 드래그 하셨으면 더블클릭해서 파란색의 범위랑 초록색의 범위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범위가 잘 맞네요. ESC를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항목 4를 처리한 결과가 폐쇄인 셀의 개수를 c o u n t if 함수를 사용해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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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참조를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엔터 그럼 폐쇄의 개수가 6개라고 셌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맞죠 범위를 씌워 주시고 왜 안되는지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누르시고 정렬 기준을 국가를 주겠습니다 국가의 오름차순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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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를 한 번, 두 번, 세번 눌러서 i5셀만 참조하도록 하고 달라는 주지 않았습니다. 엔터 똑같이 범위 씌워서 정렬 국가로 정해주시고 오름차순 확인 누르시면 똑같이 F4를 주든 안 주든 저희가 드래그를 해서 값을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값의 변화는 없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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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렬이 됐든 안 됐든 아무 상관없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countif 함수의 범위는 절대 참조를 사용하고 절대 참조는 달러가 붙는 거 f4키를 눌렀을 때달라가 붙죠. 달러 붙는 i를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럼 countif에서 더블클릭 컬럼만 범위에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F4를 눌러서 달러를 주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숫자 뒤에는 단위 개가 출력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셀 서식을 조작해서 개를 붙이라 그랬죠. 저희들이 셀 서식을 안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더블 클릭해서 맨 뒤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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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차순으로 하고, 항로 폐쇄 여부가 같으면 순이익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항로 폐쇄 여부의 오름차순, 그 다음으로 순이익금의 오름차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씌우시고, 정렬, 정렬 기준은 항로 폐쇄의 오름차순, 기준 추가, 하살표를 누르시고, 순이익금을 누르신 다음에 오름차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실 때항로폐의 여부나 순이익금 순이익금이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여기에 체크가 없을 때입니다 체크를 없애주면 열아이 열지가 됩니다 그래서 필드명이 안나올 때는 내 데이터의 머리껄 표시를 체크해주시면 필드명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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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로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를 범위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누르시고 일반으로 하면 소수자리 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숫자를 누르시고 소수자리 수를 0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음수는 마이너스가 나타나도록 한다고 라 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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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아웃을 누르시고 축제목 기본 가로축제목 축아래 제목을 클릭해서 국가를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Y축제목은 금액을 적어주겠습니다. 축제목 기본세로제목 세로제목을 하겠습니다. 근데 Y축 제목을 세로 제목으로 해라, 아니면 회전 제목으로 해라, 가로 제목을 해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X축 항목 단위는 해당 문자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값, 호주는 호주 값 맞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 값으로 맞게 나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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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이 나와도 상관없는게 임이죠 그래서 5번, 6번, 7번은 다 기본값이 됩니다 범내도 이게 범내죠 순위, 입금, 수익, 기본값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5, 6, 7은 그냥 안읽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출력물의 크기는 A4 용지의 2분의 1 범위 내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표의 크기보다 차트의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위아래 크기는 작아야 되고 양쪽 너비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프 너비는 작업표 너비에 맞추도록 하시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꼭 Alt키로 크기를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반드시 빈 셀을 한번 찍어주셔야 됩니다 차트가 선택되어 있으면 파일 인쇄를 눌렀을 때 인쇄 내용물이 차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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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인쇄하면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의 미리 보기는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인쇄하시면 문제없이 인쇄가 됩니다